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 롱백호입니다 말하듯이 노래해라 라는 말이 있죠 왠지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할 때와 노래할 때는 사용하는 신경의 개수부터가 다릅니다 말할 때보다 노래할 때 더욱 복잡한 명령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듯이 노래해야 한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완전 나락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말하듯이 노래해라 라는 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수많은 훈련을 통해 필요한 발성 능력들이 모두 갖춰졌고 낼수 있는 소리도 다양해졌지만 그동안 음성회부학과 음향학 등등 다양한 정보들을 이해하며 훈련을 하다 보니 머리에 든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막상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아직 발성을 배우는 단계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하듯이 노래라 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말하듯이 노래라의 올바른 해석은 여러 스타일을 배제하고 뉴트럴하게 불러보자 입니다. 쉽게 말해 최대한 클래식하게 마치 가곡처럼 불러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음색을 다양하게 바꿔보기도 하고,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발음, 리듬, 강세, 밴딩 등등 스타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조금씩 추가해 보면서 스타일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하얗게 피어난 얼음 자기 자신에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하게 자리 잡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익숙한 스타일에서 특정 요소를 빼는 작업이 아닌 어찌 보면 가장 특징이 없는 뉴트럴한 상태에서 특정 요소들을 더해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 말하듯이 노래해라 즉 최대한 클래식하게 뉴트럴하게 불러보자 라는 거죠 누구나 익숙하게 잡혀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좋은 부분들도 있고 나쁜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그 스타일에서 음색을 바꾸지 못하고 발음을 다르게 표현하지 못하고 리듬, 강세, 밴딩 등등 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스타일에서 벗어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건 스타일이 아니라 악습관일 수 있습니다 외래어이기는 하지만 가장 흔하게 쿠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는 하죠 단순히 듣기 좋으면 스타일 듣기 나쁘면 쿠세라고 할 부분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마다 자유자재로 다양한 스타일로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것이죠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잡혀있는 습관을 전반적으로 유지한 채 특정 요소들만 고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말하듯이 노래해라, 목에 힘을 빼라 등등 이렇게 해석하기 애매모호한 말들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러 스타일의 요소들을 배제한 다음 조금씩 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우선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뉴트럴하게 불러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우선 여러 훈련을 통해 다양한 발성능력들이 갖춰진 다음이어야겠죠. 물론 100명 중에 1명꼴로 발성능력이 좋아질수록 알아서 잘하시는 사기캐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애초에 성대모사나 모창 그리고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 그분들은 그냥 알아서 잘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발성능력들이 골고루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소 말하는 음색보다 노래할 때 사용하는 음색이 더욱 많은 신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보다 노래하는 게 더욱 어려운 운동이라는 거죠 성대가 뒷부분까지 다치지 않거나 특정 외부근을 사용하는데 너무 의지하고 있거나 흉성과 두성의 전환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호흡을 과도하게 뱉어내려고 하거나 등등 발성능력들이 골고루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겁니다. 음. 세상에는 노래에 관련된 수많은 문장들이 있죠. 올바르게 해석하면 이득이 되겠지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해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에게 해를 끼쳤던 특정 문장들을 굉장히 혐오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 느끼는 생각은 그 수많은 문장들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이 있을 뿐더러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